네,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, 뭐 오늘도 이제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상한가 갈수 있는 기업들까지 한번 알아보고요. 어, 일단 이번 주 상한가 갔던 기업들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분 중에 상한가에 대한 차트, 어, 주식 기법의 먼저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주상한 같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,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라좀 봐야 될것 같은데 월요일날 어, 이제 한창 어, 뭐 상한가를 가는 모습 뭐 자회사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신소재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한창 SP 시스템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KCS가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가 좀 들어왔습니다. 자, 양자암호가 사실 2019년도, 2018년도에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었는데, 뭐 이번에 SK텔레콤과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으로 움직였고, 자, 삼성출판사 뭐 자회사 어, 더핑크퐁에 대한 어, 상장 가능성의 이슈가 좀 됐고요. 위메이드맥스는 이제 위믹스코인이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. 어, 거기에 따라서 위메이드 넥스 위메이드가 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. 자 그럼 목요일날 SDA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죠.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. 확장되면서 또 유일하게 또상한을 가는 기업 우리가 지난주에 또 추천주가 또 SDN 이었는데 좋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, 썸에이지 그리고 태온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제 오늘은 일단 상한가 같은 기업들이 중에서 이제 SDN이 상한가를 왔으니까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SDN이 추천 이후에 상가까지 이제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는 어 우리가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. 그죠?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 후첫 양봉을 통해 가지고 바닥을 다시 한번더 잡는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양봉이 어 앞에 있는 어 거래량을 돌파를 해 하고 난 다음에는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또 배워 봤는데요. 그거를 이제 실전으로 한번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제 현재 음 SDN이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빠지면서 자,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, 지금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빠지면서 어,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있는데요. 이런 자리가 거래량이 상당히 붙었죠. 여기서 마찬가지고.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첫 양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봉 자체가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, 어,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 자체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의미를 조금 두기는 어렵다는 거죠. 자그러고 이제 앞에 거래량이 대비해 가지고 큰 거래량은 아닌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60선에 대한 부분에서 어, 지금 막고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그러고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지금 돌려서면서 붙였는데 자 급락고 첫 양봉은 바로 이제 바닥탈출 신호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 양봉이 앞에 있는 저항이었던 자리까지도 돌파를 강하게 해줬다. 금락구 그러니까 천양봉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는데요. 자,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면, 자, 이 평이 두 개가 잡힙니다. 어 위에 이 평선 한 개가 요 기죠. 그래서 빠지고 난 다음에, 자, 요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고, 그 밑에 자리 보시면 또 다시 한번더 여기서 올리고 자 여기가 또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1번이고 밑에 자리가 2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 자체를 이 양봉이 한 번만에 돌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자 그러면 지지점 어디가 되나요 요 위에 점이 지지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돌파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윗꼬리로 발생을 하거든요 돌파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. 대신에 이 밑에 지점에 대해서는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위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신 이 밑에는 정확히 돌파가 되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왜냐하면 거래량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2번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건데 자 1번에 대한 지지 자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지가 상당히 뭐 약한 움직임이었다면 이번에 대한 지지는 자, 상대 강하게 형성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. 자, 이런 바닥을 다지고 어 지금 주가는 강하게 강하게 이제 상승 탄력을 붙이면서 자, 이렇게 상한가까지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우리가 지금 2번. 자, 급락 구천 양봉이 바로 이 봉이었는데 이 봉을 통해서 저가에 있는 자리 자체의 거래량을 흡수하면서 앞에 있는 양봉을 지지를 받는 이두 가지에 대한 신호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추세가 하방으로 이제 올리면서 넘어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SDN 같은 경우에는 급납고천 양봉에 대한 어,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양봉이 거래량에 실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봉이 아니라 이 통이 큰 봉이 형성됐다는 거이 부분 자체가 이제 금납고 친 양봉으로 볼수 있다는 거고 자,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래량을 실으면서 앞에 지점에 대해서 윗꼬리로 돌파가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양봉에 대해서 어, 상승장악형으로 먹으면서 들어갔던 자리가 또다시 한번더 강한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바닥에서 이런 움직임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,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난주 추천주도 상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유TV에서 밤 8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, 직장인 문자반 어, 지금 성황리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힘입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신 분들은 어, 신청하셔서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